아, 미래에 굉장히 큰 시장이 있다는 걸 인지하고, 꾸준히 개발을 계속해서, 몇년 전부터는 계속 그, 그 소량이지만 생산을 하고 있다가, 이번에, 아, 전기 자동차로 어, 자동시장이 급격히 이동함에 따라서, 어, 저희들이 그, 원사로부터 3 일주 4천억 정도의 투자를 유치받아서, 경기도와 산업부, 그 다음에 부천시협력해서 굉장히 큰 규모의 투자를 유치해서 지금 전셜과 장기제작업을 진행해 주며 있습니다.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묘지 장래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실립 카바이드반무체 공급자가 될 것으로 진행 하고 있습니다. 네, 감사드립니다. 저희들 회사는 또구직자들을 어, 위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어, 기술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이제 여러 가지 그 문화적인 차원에서 국내 회사보다 훨씬 더근무했은게 없고, 그 다음에 리라 이런 원에 훨씬 더무 편이 좋을 뿐만 아니라 서울 출퇴근이 가능한 그런 좋은 장점이있 아, 네, 감사합니다.